아, o i e e 이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 어우, 기억나요? 어, 기억은어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자기만해요지그러나도화장해나지 그러니까, 사장해야지 백일 2 0 년을 했는데요. 이부업빵 집에 납품하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부모빵 왔다요. 왔다. 왔다. 시작. 오케이 오케이. 왔다. 네, 네. 왔다. 네, 네. 왔다. 네, 네. 왔다. 드디어 유니콘이 12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미, 그리고 감동, 여러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했으면 그거 그거면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일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시즌2에서 만날지?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